인더스트리 4.0 시대가 열림에 따라 산업계는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설비관리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가 융합된 스마트 팩토리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가시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시화된 설비관리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IBM 맥시모는 강력한 데이터 시각화를 지원하는 코그노스 애널리틱스를 포함한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서 설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맥시모 코그노스 애널리틱스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 결정을 돕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맥시모 코그너스 애널리틱스의 대시보드 시각화 기능, 대시보드 분석 기능, 그리고 리포트 다차원 분석 기능을 통해 설비 관리 담당자는 데이터로부터 적극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시각화 기능은 설비 관리의 다양한 정보를 수십 종의 그래프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대시보드의 그래프는 사용자의 관심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며 대시보드 그래프를 클릭하면 선택된 데이터에 따라 연결된 그래프들도 함께 조정되어 사용자는 관심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분석 기능은 맥시모에 쌓인 설비 보전 데이터를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을 최적화된 형태로 표현합니다. 데이터의 종류, 관계에 맞춰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관적이고 간편한 설비관리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다차원 분석은 멀티 디멘전으로 결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여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도 설비 관리 데이터의 결과를 다각적 요소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체 데이터부터 세부 항목까지 연도별, 분기별, 작업형태, 고장형태 등 계층별 차원을 넘나들며 사용자 주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맥시모 코그너스 애널리틱스를 통해 설비 관리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조작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면 고장은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